주윤아 여기에서 뭐하고 네요 연습 안 하세요 연습? 연습? 아우 샷! <웃음> 아 잘맞어 았아 잘맞어 이게 딱잘 들어가야 돼 이게 그..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 훈련법이거든요 많은 운동 꿈나무들이 알아야 되는데 운동 많이 하면 좋지 물론 근데 오버 트레이닝이 제일 안 좋아요 <웃음> 진짜? 어. 그 오버 트레이닝 때문에 큰샵 앞두고 이 쓰러져 간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있었다고. 흰티셔 이거 좀. 야, 다 먹어보니까. 네. 협찬 좀 따와. 협찬 <웃음> <웃음> 근데, 너무 들러운거아니요 이런거 할 시간도 아껴가지고 이 트레이닝을 해야되는거예요 음, 그래야 진짜. 강해질 수 있다고 아진짜 온도 아, 어, 한층 성장했다 <웃음> 아, <웃음> 바로 누워서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<웃음>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 진짜요? 이미지 트레이닝 시간 이미지 트레이닝 <웃음> 이, 영상, 영상 학습과 이미지 트레이닝 시 아, 응. <웃음> 아, 불 끄고 가고, 불 끄고 가. 이거 좀 끄고. 아, 콕이다, 사실. 어두울 때더 집중이 잘 된다고.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아래. 내가 다른데? 씨발 <웃음> <시발. 웃음> 지랄하고 있네 신사동에서 씨발 맨발로 달까 아, 뭐나 뭐야? 에이씨에이씨 아니 뭐하러 불렀냐고? 아 형네가 저기 동현이 형나아빠지는거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여줄라 <웃음> 불렀잖아요. 아, 내가 스텐 응. 건 재우는 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또 오락에서 라 오긴 왔는데. 어. 무슨 의지가 야너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우리가 카메라 없었으면 은 경찰에 신고당해서 잡혀갈 꼴이다 너는 <웃음> 너 그거 지난 바람이 파이터이기 때문에 어 얼른 아, 들어가자 바람 따라 파이팅 하러 간다 얼른 들어가서 너 나자빠지는 거 빨리 보고 가자 아이 고 그, 내가 보여준다니까 클라스, 내가 클라스. 내가 사람 나자빠지는 거 내가 보여준다 쏴아! <웃음> 쏴 <수하! 웃음> 김동현 나와! 뭘나와 여기 있는 데 와서 소리. 와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그래? 입으로 내 나냐? 아니요.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. 아니, 뭐, 뭔데? 지금 저 통화는 뭐야 이거? 통화야 지금 아, 아, 아, 아 뭐. 안안안줘안 줘. 아니 뭐뭐 붙는다고는 하는데 일찍이 뭐 30초 컷이지 뭐. 거의. 아무튼 오늘 왔는데 매칭이 됐다며. 뭐 어떻게 붙는 건데? 뭐 얘기를 해봐봐. 뭐뭐 뭐, 내용이 뭐야 이거 정확하게. 준호는 유도로만 승부를 하고 음. 다른 사람은 만약 복싱 선수고 있어, 그럼 복싱으로만 <웃음> 하는 거야. 복싱 대 유도 붙는 거지. 그러니까 응. 형은 이종격투기로. 그런... 난 중학교 격투기 선수였는데. 어. 해도 되는데 내가 아직 마우스피스 맞춘 게안 나갔고 형. 가루 대 10초면 대 그게 말하고. 뜨거운 물로다 빼면 바로 돼 아, 그런 싸지 말고 메이웨도도 <웃음> 그렇게 왔나고일이웨더도 시합 들어가기 전에 어. 이거 뜨거운 물에 데였다가 아! 하세요! 응, 이렇게 들어간다고? 나다안 아, 나니까? 그래, 하여튼 그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. 형이 타격은 안 되고 안 때릴게! <웃음> 안 때린다고? 여기 안 <웃음> 때릴게! <웃음> 아. 전 <전혀> 조절이 돼! <웃음> 어. 어차피 기절은 여기 때려도 기절을 해 <웃음> 여기 안 때려도 돼 <웃음> 아. 내가 여기 때리면 진걸 올라갈게 <웃음> 오케이? 안 때릴게 <웃음> 진짜? 어 아니, <웃음> 아니, 그뭐야 그래서. 주호가 나... 너한테 보내한 아 하면, 네가 매미킴이니까 네. 어? 주짓수를 해야 돼. 주짓수, 도복 안 입은 주짓수를 잘해서는. 어? 도복 안 입은 주짓수 그럼 도복. 도목... 안 입고 해도 돼? 나 도복 입으면 못해, 나는. 만약에 주짓수 대 유도로 분다, 그러면은, 세계 최초기 때문에, 룰을 상대방의 입장, 또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룰을 최초로 정하는 거거든? 그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. 형이 세계 거야. 최초가 되는 거야. 중학교 때룰로 하는 게 맞다고 나는. 손가락 나오는 글러브 끼고. 동생을 죽일 수 있네. <웃음> 아이, 너가 전화해서 붙잡아. <웃음> 여기 와가지고 바위 갚기 뭐어떻 아니, 형. 아니, 아니 붙잡아. 어, <웃음> 나안 때릴게. 안 때릴게 나는. 넌안 때린다. 어, 안때리안때리고 안안 뭐? 어떻게 좋아? 어떻게 격 중학교 어떻게 안 때려도 그냥 느낌만 툭툭 건드는 것만. 내가 진짜 때리겠어? 안 때리고 중학교 때릴게. 아, 느낌만 그거, 그 준호는 그거 원치 않아. 진짜 아, 때리는 거 좋아해? 응. 아니야. 그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이게 웃음> 내가 저 중간에서 응. 중간자 입장에서 해줄게. 우리 저기 몇 명만 와서 <웃음> 응. 어? 옆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만 저 이렇게 <웃음> 어, 봐. 어. 조관장. <웃음> 어, 이리 이리 와. 어, 와봐. 이렇게 하는 거지. 중학교 투기인데 도복 입어줄게 응. 내가. 응. 응. 몇점몇점 어. 몇점 따면 이기는 거. 그냥 너 한판 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. 아 한판? 내가 어? 한판 떨어, 어. 넘기는 순간 떨어지면 어. 끝나는 거야? 그 대신 넘어져도 계속 하는 거야. 중학교 투기. 그러니까 한판이 안 떨어지면. 어. 계속 하는 거야. 일단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어? 정리하면은 이 종합격투기 룰인데 도복을 입고 하는 대신에 그라운드로 갔을 때 만약에 자빠질 때 김동현이 한판으로 끝난다. 그럼 끝나는 거고 그거 둘다 동의하시죠? 네.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는 딴 데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진짜 리얼로 하는 거니까. <웃음> 리얼로 하기 때문에 이 유리 조금 조금 예민하게 싼 것도 맞아. 아, 그렇 리얼 로할 거니. 까 그렇지. 어. 오케이. 상관없어. 열심히 하는 걸로. 아, 그리고 경트위처럼 이거 뭐 다리 잡아야 되고 벽에 가도 그냥 하는 거야, 벽에서. 오케이. 어. 알 수도 오 되잖아. 오케이. 갑시다. 준비해. 아니, 조복으로. 준비해. <웃음> 바이! 참거. <�umm> 아, 치워와와 와! 오! 와! 오! 처음에 제가 쉽게 보고 그냥 넘겨지라고 했는데 아, 확실히 매달리 스는 다르구나. 좋아. 좋아. 한이 뒤로 뺀 상태에서 벽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한번더 어설프게 들어가면 날아간다는 느낌이 그래가지고 지루하지만 에, 제 방식대로 했던 게 아닌가 너무 셌어요. 아! 아! 장장주인수이고점이에 4점 계속 계속 네, 그래, 그럼 장이잖아 그래 그냥 이고 어디로 지가 아주? 아 연구했을때 이게 더 타이트하게 붙잖아요 근데 케지를 이 이용하고 할줄 몰랐지. 나는 딱 붙어 줄줄 알았거든요. 이거는 <웃음> 가 응. 응. 네, 에이. 에이. 와. 와. 와. 와. <웃음> 와. 어, 때렸어, 때렸어, 때렸어. 안 돼, 안 돼, 안 무시해. 뭐또 다져. 다져. 왜, 대니까 촤. 아 촤. 필링에서 기술이 안넘어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뭘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당황했습니다. 자, 아, 고맙습니 아, 아, 끝이야. 예, 네, 끝입니다. 한 팔이 안 아, 나온 관계로 점수죠. 점수 제로. 어, 어, 8대 0으로 김동현 <웃음> <웃음> 선수! 슥! 예! 오! 야이 선생님이 여기 애하니까 그런 거 아니지? 그러면 동현이가 네. 어? 이 선배로서 팀을 조형 어, 얘기해줘봐 <웃음> 승패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? 제 채널을 계속 할 거면 이게듯이 너는 그 유도룰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룰로 복싱 선수한테 체급놓없다고뭐 도복 입히고 이건 좀 그렇지 동현이가 네. 아주 좋은 말을 해줬네 가서 승패에 연연하지 어. 말고 어, 맞아.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어. 응, 응. 하는 이제 왜? 저도 돼. 이제 뭐 이길 수 있다가 안 나대고 <웃음> 다시 회복해. 회복해. 아니야, 로이 나는 나 <나는>, 내가 <웃음> 그렇게 얘기를 해. 준호가 <웃음> 너무 세고 강한 걸 누구 다다 알아요, 사실은. <웃음> 유도 <웃음> 최고 <최골>, 안다니까 유도 <웃음> 최고란 거 알아. 왜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잡았잖아요. 저는 사실 뭔 생각했냐면 유도기 때문에 여기 잡고서 하면 내가 100% 지기 때문에 바로 다리 잡아서 넘겨가지고 그라운드에서 살라 했는데 들어갈 때 바로 확 돌리는 거 보고. 저 우리 잡 자본 바로 느낌 와요. 아두번 하다가 실수 온다 는 느낌 와가지고 그냥 바로 배고간 거예요. 음. 확실히 다르긴 레벨이 다르긴 달라. 비록 졌지만 좋은 승부였어. <웃음> <웃음> 어, 역시 근데, 대한민국 최고의 그 무도가한테 어. 처음에 찾아온 게 잘했다. 어? 많은 거 배우고 가네 준호가. 음. 그래가지고 음. 이렇게 복싱하고 뭐 태권도 하고 뭐 우슈하고 소림사하고 다 찍고. 이제 음. 나도 이 종격투기로 되게 그래 너무 좋다. 그렇지. 이게 좋겠네, 그 이렇게 해서 데뷔하면 전혀 알겠 우리나라 단체 데뷔하면 난리 난다, 어. 그래, 알겠습니다. 아유, 고생했어요, 고생했어요. 알겠습니다. <웃음> 습니다 <웃음>